똥파리거지가 왕검이 귀족이 된 이야기 거미는 거미줄을 쳐야만이 생계를 유지하고 거미줄을 치기 위해 오랜 시간과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노동을 한다. 파리는 날개만 가지고 포덕되고 날기만 하다가 때로는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한다. 거미는 잘 만들어진 거미줄에서 기다리며 파리가 잡혀야지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수 있다. 파리들이 거미줄인 줄 알고 다가가서 붙잡혀 잡혀 먹힐까 그렇지는 않다 모르고 날다가 좀 쉬려고 가장 안전한 곳을 찾은 게 거미줄이다 주식판에 있는 모든 종목에는 거미가 버티고 있다 또 파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꼭 거미줄에만 일용할 양식이 있다 파리는 생각한다 나는 거미줄에 닿지 않고 살짝 먹고 나와야지 아니 기름을 바르고 가서 안 잡히고 먹고 나와야지 난 운동을 해서 거미줄을 왕창 무너뜨리고 나올 거야 아니면 거미줄로 위장해서 모르게 붙어 있다 먹고 나와야지 등등 여러 가지 게릴라 전법을 동원해서 거미줄에 다가간다 파리가 어쩌다 한번 성공했다고 매번 살아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매번 파리들이 거미에게 잡혀 먹히고 있는데 모든 파리들은 자기는 아닐 것이다 하면서 다가가고 종종 파리가 거미가 되었다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들려온다. 또 생각한다. 분명히 무슨 길이 있으니 나보다 못한 똥파리가 거미가 되었을 거야. 맞다. 내 주변에도 파리 중에 상거지 파리가 있었다. 대가리도 나쁘고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나보다 돈도 줬도 없던 똥파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왕거미가 된 것이다. 그 놈이 나에게 말한다. 귀족파리가 어쩌다 똥파리가 되었느냐고 정말 열받고 자존심에 죽고 싶었다. 아니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날개도 떨어지고 한 판은 몰려오고 죽으려고 죽으려고 하다 못 죽고 예전에 똥파리였던 왕검이에게 나는 비굴하게 도움을 청했다. 죽기보다 싫었지만 처량하게 애걸복걸하여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 놈이 홍자 말씀을 한다. 물을 먹여줄 수는 없고 물 먹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나는 지금 죽을 판에 무슨 방법이냐 온갖 욕설을 퍼붓고 돌아서서 오는데 그왕검이가 나에게 한마디 한다. 너는 그래서 그 많던 돈다 날리고 거지가 된 거라고 그러면서 주식해서 돈 벌려면 인내하라고 한다. 돈 많은 놈들이 부르짖는 가치투자 장투가 아니라 주식은 먹고 싶을 때가 아닌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나오는 거라고 한다. 나는 돈 없는 놈이 미수 안 쓰고 언제 돈을 보냐고 했지만 왕검이는 실수하면 죽는다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기회가 안 오면 그 다음을 기다리라고 한다. 너처럼 퍼덕되는 놈들의 돈 덕에 자기는 이제 금전적이지만 귀족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놈이 본인이 매매하는 것을 일주일만 보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자기가 포장마차라도 차려줄 테니 이 바닥 떠나라고 한다. 어쨌든 나는 남은 돈 몇백을 가지고 그놈 밑에서 일주일간 주식을 배우게 되었다. 근데 이놈이 참 신기한 게 종목을 선정하고 차트를 보는 것이 나하고 다를 바가 없었는데 거의 몇 푼이라도 먹고 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먹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놈이 하는 방법을 유심히 보았더니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진입 시점이 나하고 다르다. 예를 들어 나는 오르는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데 그놈은 오르는 주식을 쉬어가는 구간에 일부 매수, 오를 때 매수하면서 나보다 매도 시점이 늦다는 것이다. 기회가 많이 오지 않으니 먹을 때 왕창 먹어야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3일날 이놈은 내이주를 나보다 고가에 사서 아직 홀딩이다. 나는 이놈보다 저가에 사서 이놈보다 빨리 팔았다. 30%짜리 풀미수를 써서 260만원이나 먹었는데 말이다. 이놈도 미수를 쓰긴 쓰는데 현금으로 사서 기다리더니 좀 오르니까 미수로 추가 매수, 상한가에 풀 미수를 쓰는 것이다. 돈 차이도 있지만 이놈이 현금 3억을 가지고 내 의지의 10억을 매수하는데 옆에서 보던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팔지 않고 기다린다. 월요일날 미수 정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홀딩이란다. 금요일부로 일주일이 지나갔다. 좀더 들고 있자며 애걸하니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일주일 동안 딱두 종목 오늘과 내일 내 위주를 이놈하고 같이 매수해서 지금 1700만 원 정도 된다. 수익률이 무려 400%가 넘는다. 간사한 게 사람이라고 그렇게 멸시했던 사람을 나는 이제 그분이라 부르며 그분께서는 두 종목으로 실현이익 3억 5천 미시련이익이 1억 3천 5백 정도 된다. 하산할 때 나에게 하는 말이 절대 어디 가서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당분간은 진 빚은 있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진입해서 물고 늘어지라며 주식은 인내의 싸움이라고 마지막까지 신신당부를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열등했기에 참는 게 몸에 배웠다고 파리가 거미보다 빠르고 거미는 날개가 없지만 파리는 날개가 있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절대 지지 않는다면서 살다 보니 너같이 잘난 놈이 나에게 아양 떠는 거 보니 사는 게 재밌고 살만하다고 한다. 나도 꿈을 꾼다. 나의 스승이자 그분을 이겨보겠노라고 그러며 눈물이 흐르는데 하염없이 울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소름인지 할수 있다는 희망인지 마냥 눈물이 흐른다. 그분의 마지막 말을 추가한다. 돈을 언제 벌어 빚감나 조급해하지 말고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복리를 깨달으면 일주일에도 몇억은 벌어 빚갚을수 있으니 절대 서두르지 말라 그리고 돈을 벌면 미술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마약 장사가 많이 남지만 위험도 큰 것처럼 적재적소 돈 없을 때 쓰여 신중히 써야 할 것이고 주식을 하면서 복리와 기하급 수족이라는 말을 느끼게 되면 그때 가끔 본인이 돈을 찍어내는 기계인 줄 착각할 때도 있으니 매사에 조심 또 조심하고 인내하여 겸손을 잃지 말란다. 아, 어느덧 나는 초라하여 그분이 위대해 보이니 망감이 교차하고 인생의 비해를 느끼지만 그래도 그렇게 예전처럼 슬프고 힘들지만은 않구나.